안요 코바늘 함께 혜연입니다 오늘은 겨울맞이 여우목도리를 준비해 왔습니다 여우목도리 보통 대바늘로 많이 뜨시는데 저는 코바늘로 준비했습니다 바늘은 전체적으로 모사 6코를 사용했고 수면사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요 아시겠지만 수면사는 코가 잘 보이지 않아서 뜨개질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다루기가 어려운 실입니다 제가 영상에서는 일반 터실로 설명을 드리지만 아무리 도안이 쉬워도 수면사 자체가 초보때 쉽게 뜨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 뜨는 분들은 다른 작품으로 좀더 코바늘을 연습하고 오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좀 코바늘이 익숙한 분들을 대상으로 사슬 만들기나 한길긴뜨기 등의 기초 설명 생략하고 뜨는 방법 위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우 목도리는 넣은 목도리 형식으로 착용이 편하고 몸통에서 길이를 쉽게 조절해서 누구에게나 잘 맞게 필요한 사이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전체 과정부터 설명드리면 머리부터 시작해서 넣은 구멍을 만들고 목을 한번 두를 만큼의 길이로 몸통을 뜬 다음에 폭을 줄였다가 다시 폭을 넓혀서 꼬리를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에 귀는 따로 떠서 달았고요. 눈, 코, 수염 등을 바느질로 표현하거나 인형 부속품을 이용해서 목도리를 완성합니다. 이때 목도리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수면사인데 수면사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실선택을 잘 하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1단을 먼저 시작하기 전에 수면사를 몇 가지 소개 드리고 아래 턱 부분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것들이 전부 수면사인데요. 제가 수면사를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중요한 건 수면사의 두께라 크게 세 가지를 샘플로 보여드립니다. 얇은 거, 중간 두께, 그리고 두꺼운 두께의 수면사입니다이 중에 저는 중간 두께의 수면사를 선택했습니다. 먼저 얇은 것부터 하나 보여드리면 이 실은 제품명이 보들이라는 실이에요. 이 실은 목도리를 만들기에는 지금 너무 두께가 얇아요. 보통 수면사가 두께가 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얇게 나오는 것도 있고요. 콘사를 합사해도 되게 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두 겹으로 잡아서 목도리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가까이에서 봤을 때 뜨개코의 모양이 그대로 드러나지기 때문에 이게 목도리를 완성을 해도 별로 예쁘지가 않아요. 지금 저는 코바늘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코바늘 코의 모양이 그대로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얇은 수면사가 있다면 제가 보여드린 여우목도리 말고요. 양말이나 더신 같은 거 그런 거뜰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꺼운 것도 반대로 하나 소개를 드릴게요. 이 실은 제품명이 소프트베베라는 실이에요. 이게 좀 두꺼운 편인데 이런 실은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보통 수면사가 끝에를 갈라보면 이렇게 여러 가닥이 합사가 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합사가 된 실들은 초보분들이 뜨개질을 할때 실이 갈라져서 걸리게 되는데 요 두꺼운 요 수면사는 밍크털실처럼 여기 지금 수면사 털이 박음질이 되어 있는 형태예요 두껍지만 이렇게 갈라지지 않고 그냥 한 가닥으로 된 실이라 실 걸림이 없어서 뜨기에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번에 제가 만든 거는 여우 캐릭터를 표현하기 때문에 몸통은 몰라도 얼굴 부분을 좀 날렵하게 표현했는데 실이 너무 두꺼우면 얼굴이나 또 마지막에 귀 같은 부분들이 세세하게 표현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 두께의 실을 선택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요번에 사용한 실은 포근이 실입니다. 주황색 실이 포근이고요. 크림색 실은 소프트 붐붐입니다. 둘다 중간 두께의 수면사이고 목도리를 만들기에 적당한 실입니다. 그런데 이 포근이가 좀더 촉감이 좋아요. 그냥 실 뭉치 자체에서 이렇게 만져봐도 소프트 분분보다 훨씬 부드러운 느낌이 좋습니다. 털이 빼곡해서 코바늘로 코를 만들어도 하나도 이 만들어진 코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작품이 정말 밍크실처럼 그렇게 매끈하게 표현이 돼요. 대신에 가격이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저는 요번에 이거 오프라인 구매를 했는데 온라인에서도 한 볼에 6,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보통 이런 수면사 한 볼이 3,000원대인 걸 생각하면 가격은 조금 있는 편이지만 목도리 만드는데 실한 볼이면 충분하거든요 어, 그래서 수면사를 지금 따로 갖고 계신 게 없다면 몸통만큼은 포근이 실로 한번 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꼬리나 뭐 아래 턱 등에는 정말 약간의 실만 필요하기 때문에 집에 남은 자투리실이 있으면 같이 섞어 쓰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아래 턱 부분부터 1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턱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끝에 꼬리실 약간 여유있게 남겨주시고요. 그대로 편하게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 기초 사슬을 만드는데 총 14개의 사슬을 만들어줄 거고요. 지금 만드는 사슬은 시작 코가 되기 때문에 빽빽하게 뜨지 마시고요. 약간 느슨느슨하다는 느낌으로 만들어주세요. 아니면 바늘 호수를 키워서 8호 정도로 만드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바늘로 실 이렇게 한번 돌려서 교차된 부분 잡고 그대로 실 끌고 나오세요 바늘 허리에 고리가 생겼고요 지금부터 사슬 14개를 만들겠습니다 사슬을 만들다가 중간에 열두 번째 사슬을 만들 때 마커를 걸어서 한번 표시를 하고 지나갈 건데요. 어, 제가 지금 하는 표시는 이게 수면사가 코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덜 익숙한 분들을 위해서 마커를 걸어주는 거고요. 수면사로 뜨는 게 익숙한 분들은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사슬 시작할게요. 사슬 하나, 사슬 둘, 이렇게 느슨 느슨하게 떠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지금 열두개 만들었죠? 방금 열둘 하면서 요 바늘 허리에 걸려 있는 고리에다가 마킹을 해줄게요. 수면사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바늘이 통과하고 나면 얘들이 더이상 코가 잘안 보이거든요. 열둘 하면서 바늘 허리에 이렇게 실이 걸린 상태에서 요 반줄, 요 반줄에만 고리를 하나 걸어 놓을게요. 열둘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열셋, 열넷. 14. 사슬 열네 개를 완성했습니다. 기초사슬이 준비가 됐는데요. 혹시 이 사슬이 좀 말려 있다면 그거는 사슬을 너무 빽빽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풀어서 다시 한번 느슨하게 떠서 이렇게 그냥 기초사슬 쭉 늘어지게 똑바로 펴지게 14개를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끝에를 보면요. 제일 끝에 있는 거는 코가 아니라 지금 바늘 허리에 걸린 고리고요. 그 앞에 14번째 사슬, 그리고 그 앞에 13번째 사슬이거든요. 아까 12 하면서 바늘 허리에 걸린 고리에다가 마킹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3번째 코에 이렇게 마킹이 되게 됩니다. 여기를 마킹해 두는 이유는요. 이 14번째 코에서 기둥코를 세울 거예요. 사슬로 기둥코를 세울 건데 사슬로 세운 기둥코는 한길긴뜨기보다 좀 얇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둥코 세운 14번째 사슬과 한길긴뜨기가 들어갈 13번째 사슬 사이가 다른 데보다 살짝 넓어요. 실제로 구멍이 생길 정도로 이 부분은 기둥코 세워 보신 분들은 알죠. 여기가 살짝 거리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기둥코를 세우고 기둥코 자리에 한 코를 더 뜨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 기둥코 세운 다음 바로 다음 코 표시를 해준 거예요. 이거는 필요한 분들만 선택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둥코 세우고 1단 한번 시작해 볼게요. 1단을 시작하는데 1단은 기본적으로 전부 한길긴뜨기를 뜰 겁니다. 사슬 하나당 한길긴뜨기 한 코씩 들어가서 일단에서총 14개의 코를 만들어 줄 거예요. 제일 처음, 시작은 기둥코입니다. 사슬 3개를 높여서 기둥코를 만드는데, 세 번째 사슬을 뜨면서 마킹을 하나 해줄 거예요. 사슬 하나, 기둥코입니다. 사슬 둘, 그 다음 사슬 3개를 뜨는데요. 바늘 이렇게 걸어 놨죠. 걸어놓은 상태에서 마킹을 하나 해줄게요. 어디다 하느냐면요. 지금 이 뒤쪽 이 뒤쪽으로 보면 줄이 두개가 걸려 있죠. 이 뒤쪽에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고리를 걸어 놓을게요. 이 표시가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나중에 여기가 왕복으로 들어올 때 마지막 코가 되는 부분이에요. 기둥코를 두 가닥을 갈라서 뜨게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떴을 때 옆선이 가장 매끄럽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지금 사슬은 하나, 둘, 세 개가 된 거고요. 마지막 코에서 사슬 세개 나왔고요. 이제 바늘에 실 한번 감아서 한길긴뜨기 시작합니다. 이때 어디다 뜰지 헷갈릴 수 있는데 마킹을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바로 한길긴뜨기 들어갑니다. 기둥코 하나, 그 다음 한길긴뜨기 한 코를 떴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대로 반코만 잡아서 한길긴뜨기 한 코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반코씩 잡아서 뜨시고요. 중간에 요 사슬이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지 않게 납작납작한 방향으로 손끝으로 잡아서 한 방향으로 돌려놓고 뜨시는 거고요. 반줄만 잡아서 그대로 한길긴뜨기 한코씩 일정한 간격으로 해주시면 돼요. 수면사로 뜰 때는 누구나 코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코를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바늘이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억지로 실을 막 갈라서 이렇게 비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코를 찾아서 한 코씩 떠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한길긴뜨기 계속 떠봅니다. 1단이 완성됐습니다 1단을 완성했습니다 총 14개의 코가 만들어졌고요 첫 코는 기둥코입니다 자, 수면사 이용하실 때에는 처음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하나씩 코를 세시는 게 좋아요 지금 총 14개의 코면 일일이 세기에 코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거 수면사의 코를 셀 때에는 이렇게 머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다리를 셉니다. 다리를 세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넷. 다리의 개수를 확인을 해주시고요. 봤을 때 똑바르지 않고 이런 식으로 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휜다면 코를 잘못 찾은 거예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요 위쪽 방향 이렇게 휠때는 한 코에 여러 코를 늘렸을수 있는 거고요. 반대쪽으로 이렇게 휠때에는 코를 건너 뛰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똑바르지 않다면 빈 곳이나 한 코에 여러 곳이 들어간 곳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더 정확하게는 하나씩 코를 세주시는 것도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2단을 시작합니다. 2단도 한길긴뜨기를 할 거기 때문에 기둥코를 사슬 3개로 만들고 시작을 할 건데요. 사슬 만들기 전에 뜨개질을 우선 돌려줄게요. 이렇게 돌려놓고 지금 만드는 기둥코가 여기서는 첫 코지만 다음 단에서는 여기가 제일 끝코 마지막 가장자리 코가 되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이 표시해준 것처럼 마지막 코를 떠줄 가장자리 코를 표시하고 지나갈 겁니다. 자, 뜨개지 이렇게 돌려놓은 상태에서 기둥코 사슬 3개를 만드는데 먼저 사슬 하나 사슬 2개를 만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좀 손가락에 걸어놓을게요. 여기 이한 줄과 뒤쪽에 걸려있는 줄 있죠? 이렇게 걸어서 표시를 해놓을게요. 요거랑 요거. 이렇게 거는 거예요. 이 줄과 이 줄. 두 가닥 걸어서 묶어놓습니다. 마킹 해놓고요. 그런 다음 다시 마지막 사슬. 지금 사슬 두개 만들었죠? 마지막 사슬 하나 더. 자 이렇게 해서 기둥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코를 뜨는데요. 이 사슬로 만든 기둥코가 얇기 때문에 이 사이가 좀 멀어요. 그래서 잘못 뜨면 바로 기둥코 나온 이 자리에 또뜰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얇지만 이미 기둥코가 나온 상태예요. 다음 코에 떠주세요. 여기를 뜨면서 한 코를 줄일 겁니다. 코를 두 코를 모아서 떠서 한코 줄여주는 겁니다. 기둥코 하나 떴고 바늘에 실 감아서 다음 코 뜹니다. 앞에 있는 두 고리만 뺀 채로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다음 코에 그대로 한길긴뜨기 떠줍니다. 앞에 있는 두 고리를 빼면 고리 3개 한꺼번에 빼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두 코가 한 코로 모였습니다. 자, 이렇게 한 코를 줄여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쭉 그대로 한길긴뜨기 한 코씩 떠주세요. 그러다가 끝에 오면 다시 여기서 한 코를 모아뜨기로 줄여줄 겁니다. 남은 부분은 그대로 한길긴뜨기예요. 한 코에 하나씩 그런 다음 끝에 지금 이렇게 코가 3개가 남았어요. 처음에 기둥코 하나, 그 다음 코는 두개를 모아뜨기로 한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8코가 들어갔네요. 8코는 그대로 한길긴뜨기 했고 이제는 끝에 남은 두코 모아떠줍니다. 모아떠주고 마지막에 지금 여기는 이렇게 확연하게 코가 보이는데 사실 이 기둥코가 그대로 파묻히기도 하거든요. 이 마지막 코까지 떠주셔야 가장자리 옆선이 예쁘게 나옵니다. 마킹해놓은 부분에 한길긴뜨기 이렇게 하면 2단이 완성이 된 거예요. 1단에서 14코를 만들었는데 2단에서는 가장자리 코 빼고요. 그 안쪽에서 한코한 1코, 코를 줄여서 총 12코를 만든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지금처럼 뜬 거를 계속해서 반복할 거예요. 다 한길긴뜨기를 하는데 양 끝에서만 한 코씩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매 단마다 두 코씩 줄여갈 겁니다. 두코씩 줄여서 몇 코가 될 때까지 줄이냐면 네코가 남을 때까지 줄일 건데요. 뜨실 수 있는 분들은 쭉 진행하시고요.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저하고 같이 3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3단 시작할 때도 뜨개지 돌려놓고 시작할게요. 그런 다음 기둥코 사슬 3개입니다. 하나, 둘. 두 번째 사슬 만든 상태에서 또 표시하고 갈게요. 수면사는 코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코를 떠줄 두 개의 고리를 먼저 묶어 놓고 시작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다음, 세 번째 사슬 만들어 주고, 다음 코입니다. 두 개의 코를 모아서 한 코로 만들어줍니다. 앞에 두고리 빼고,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그대로, 모인 세코한 번에 빼서 한 코를 또 줄였습니다. 가운데 있는 코 한길긴뜨기 하나씩 떠줍니다. 2코씩 줄여나가기 때문에 좀 전에는 한길긴뜨기 8코 했는데 이번에는 6코를 떠줬습니다. 가운데에서 느리거나 줄이지 않은 한길긴뜨기 6코를 떠줬고요. 이 끝에 두개의 코는 또 모아뜨기로 한코 줄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 아까 마킹해둔 부분, 여기에 그대로 고리 걸어놓은 부분에 그대로 통과시켜서 한길 긴뜨기 이렇게 해주세요. 3단이 완성됐습니다. 뜨개 방향은 계속해서 같은 방향으로 돌려주고 4단 시작합니다. 4단도 기둥코 세우고요. 사슬 하나 사슬 두개 사슬 두개 만들었을 때 역시 마지막 가장자리코 표시해 줍니다. 한줄 걸고 옆에 걸린 한 줄도 걸고 그런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사슬 만들어서 기둥코 완성해 주고요. 역시 이번 단에서도 양 끝에 있는 가장자리 코는 그냥 뜨고 그 안쪽 두코 모아뜨기로 줄여줍니다. 그런 다음 이번에는 가운데에 네 코가 남을 거예요. 한길긴뜨기로 8코를 떴고 6코를 떴고 이번에는 코를 늘리거나 줄이지 않은 한길긴뜨기 네 코만 합니다. 그런 다음 끝에 있는 이두 개의 코는 또 모아뜨기 해주고요. 가장자리코, 마킹해놓은 가장자리코에 한길긴뜨기 끝까지 해줍니다. 14코, 12코, 10코, 8코, 2코씩 쭉 줄고 있고요. 코 남을 때까지 반복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보시면, 한 코, 얘는 모아떴으니까 한 코예요. 이렇게 해서 두 코, 셋, 넷, 다섯, 여섯, 이것도 모아떴으니까, 일곱, 여덟. 여덟 코가 만들어졌고, 다음 단 여섯 코가 만들어질 겁니다. 뜨개지 같은 방향으로 돌려주고, 5단 시작합니다. 저는 이거 할때 여기 마킹 안 하고 하거든요. 마킹 안 해도 두줄 걸어서 가장자리 코 찾는 거 연습 조금 하면 할수 있으세요. 한번 빼고도 한번 해보세요. 자, 사슬 하나 둘셋 기둥코 세워줍니다. 그런 다음 안쪽에 있는 두 개의 코 모아뜨기 해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가운데에 코가 두 개가 남아요. 한길긴뜨기 두 코. 그런 다음 두 개의 코 모아뜨기 해줍니다. 마지막에는 아까 마킹해 놓은 부분 이용해서 그대로 가장자리 끝 코에 한길긴뜨기해서 이번 단에서 6코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줄여주시면 돼요. 뜨개지 같은 방향으로 돌리고 6단 시작해 줍니다. 시작은 뜨개지 돌리고 기둥코, 사슬 3개, 그리고 안쪽에 있는 두코 모아뜨기 해줍니다. 그런 다음 바로 두코 이번에는 왼쪽에서 또 모아뜨기 해주는 거예요. 오른쪽 모아뜨기와 왼쪽 모아뜨기가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모아뜨고 나서 바로 다음에 또 모아뜨기를 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모아뜨기 두개 하고 나면 여기 한 코가 남아 있고요. 아까까지는 제가 마킹을 해놔서 마킹해 놓은 부분에 그냥 떴는데 지금 마킹이 안돼 있죠. 이렇게 마킹이 안돼 있어도 어, 수면사 같은 경우에 손구투를 만져보세요. 만져서 감촉이 다르거든요. 얘를 평평한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이렇게 납작한 방향, 납작한 방향으로 돌려놓고. 바늘에 실을 감아서 그대로 제일 위쪽에 바늘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느낌이 바늘이 잘못 들어가서 이렇게 반코를 걸게 되면 얘가 힘없이 좀 딸려오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바늘이 들어가서 두 줄이 걸리게 되면 여기가 탄탄하게 한쪽으로 쭉 딸려오지 않고 탄탄하게 잡히게 돼요. 이런 느낌으로 뜨는 연습도 한번 해보세요. 이번 단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코가 만들어졌습니다. 6단까지 떠서 턱은 완성이 된 거고요. 이어서 코 부분을 만들어 줄 건데요. 저는 아크릴 털실을 준비해서 이걸로 코를 표현을 할 겁니다. 면사 같은 걸로 하면 많이 비어 보여요. 아크릴 털실이 있으면 좋고요. 두께가 상당히 두꺼운 걸 준비를 했는데 이런 게 있으면 어, 캐릭터 얼굴 표현이나 머리카락 만들 때 편하거든요. 하나쯤 준비해 두시면 좋아요. 두께가 얇은 털실 같은 경우에는 두 겹을 잡거나 나중에 꼬리실을 좀 길게 남겼다가 바느질로 빈 부분을 메꿔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6단 뜬 거요. 제일 마지막 코한 번만 풀러서 검은색 실로 바꿔줄게요. 제일 마지막에 떴던 코한번 풀러서 고리 두개 남겨놓은 상태로 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검은색 실로 빼서 그대로 실 바꿔줄게요. 이제 이 흰색 실은 잘라 주는데요. 요거를 너무 짧게 자르지 마시고 좀 넉넉하게 나중에 돗바늘로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실을 좀 넉넉하게 남겨 주세요. 그리고는 이제 코 부분 표현 시작합니다. 코도 한길긴뜨기를 뜨는데요. 지금 좀 전에 코가 이 마지막 6단의 코가 총 4개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검은색 실로 똑같이 네코를뜰 겁니다. 먼저 첫 코는 기둥코 사슬 세개고요 뜨개지는 같은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돌리고 기둥코 세워도 되고 기둥코 세우고 돌려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대로 두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그 다음 세 번째 코에도 한길긴뜨기 해줍니다. 자, 그리고 보면 꼭 끝까지 다뜬 것처럼 보이지만 기둥코가 남았죠. 이제 마킹 안 했는데 이 기둥코 여기도 한 코를 찾아서 마저 떠주세요. 이렇게 해야 끝까지 다뜬 거고요. 코는 두단을뜰 거거든요. 그대로 한 바퀴 돌려서 똑같은 과정 반복해 줍니다. 사슬 3개. 그 다음 코에, 여기가 아니죠. 여기에요. 지금 검은색이라 지금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기둥코가 나온 자리 여기 말고, 그 다음 코, 두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다음 세 번째 코도 한길긴뜨기. 마지막으로 아까 세워놓은 기둥코에도 그대로 한길긴뜨기. 이렇게 두 단으로 코는 완성을 지어줍니다 이제 이어서 얼굴 부분을 표현을 해줄 건데요 요실 잘라야 되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실은 넉넉하게 남겨 놓고 잘라 줍니다 한 20cm, 15cm 이상 넉넉하게 남겨 주세요 지금 캐릭터 얼굴을 표현하는 거니까 꼬리실이 언제 어떻게 필요할지 모르거든요. 여기 처리를 좀 예쁘게 해주시려면 꼬리실이 제법 필요할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남겨주시고요. 이번에도 마지막에 뜬 한길긴뜨기를 한 번만 풀어서 색깔 바꿔줍니다. 그리고 한번 풀어서 바늘 허리에 고리 두개 걸린 상태로 만들어주고 얼굴 색깔의 실로 바꿔줄게요. 똑같이 합니다. 그대로. 얼굴색깔의 실로 바꿔줍니다. 역시 이번에도 이것도 꼬리실이죠. 이 꼬리실도 좀 넉넉하게 남겨주세요. 그냥 짧게 남기면 안되고요. 좀 길이를 길게 남겼다가 나중에 이 부분 매끈하게 처리할 수 있게 15cm 이상 길게 남겨주시고요. 자, 기둥코 사슬 3개 하나 둘셋 하나 둘셋 그런 다음 뜨개지 돌려주세요 자, 그리고는 여기 코를 줄여온 규칙을 그대로 반대로 코를 늘려가면서 뜰 겁니다 두코씩 계속 줄였죠 이번에는 두코씩 계속 늘릴 거고요 코를 늘리는 위치도 똑같아요 양끝코는 그냥 뜨고 끝코 안쪽에서 한코씩 늘려 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칭이 되게끔 양쪽을 만들어 줄 거예요 턱 부분이 총 6단으로 완성이 됐으니까 얼굴 부분도 똑같이 6개의 단을 떠 주셔야 되고요. 지금 턱 부분 제일 끝단, 여기 6단이 총 코수가 4코였어요. 여기 코수가 많아 보이지만 코 줄임을 했죠. 전체 코수는 4코입니다. 그래서 여기 얼굴 첫 단의 코수도 4코로 시작합니다. 그냥 기둥코 하나 떴고요. 그 다음 여기 두 번째 코 한길긴뜨기 뜹니다. 그 다음 옆에 세 번째 코도 한길긴뜨기를 하고 마지막에 여기 이 부분 기둥코 위에 가장자리 코 하나 더 떠서 얼굴 첫 단에서 총네코를 완성해 줍니다. 그리고 나면 기둥코 세우고 뜨개지 돌리거나 뜨개지 돌리고 기둥코 세우거나 자,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번 단부터는 코를 늘려가면서 얼굴을 키워줄 거예요. 한코 떴고요. 바로 아래로 가시면 안 되고 다음 코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한 코를 더 뜹니다. 다음 옆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를 뜨고 같은 자리에 한 코를 더 떠주세요. 마지막으로 기둥코 위이 가장자리 코에도 한길긴뜨기 한 코를 뜨면 이번 단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얼굴 3단 시작합니다. 기둥코, 사슬 3개. 그런 다음 뜨개질 이렇게 돌려주고요. 이번에도 코늘림 합니다. 양 끝에서 한 코씩 늘려서 두코 코늘림 규칙적으로 해주세요. 한코 늘리고 같은 자리에 늘립니다. 그런 다음 두 개의 코가 생겼거든요. 여기는 코늘림 없이 한길긴뜨기 한코씩그 다음 코는 한길긴뜨기를 같은 자리에 한코더 떠서 늘려줍니다. 자, 그리고도 마지막 코가 남은 거예요. 이렇게 매끈하지 않게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 표시를 해 놓지 않았더라도 한 코가 더 남았다고 알수 있어야 돼요. 여기 매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그대로 한 코를 떠주면 이제 매끈하게 옆선이 채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코가 만들어졌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방향으로 뜨개지 돌려가면서 양 끝에서 한 코씩만 늘려주세요. 여기서 한코 늘리기. 그럼 이번에는 가운데에 4코가 생깁니다. 얼굴, 여기 가운데에 4코 생긴 거 한길긴뜨기 그대로 한코씩 떠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코는 한길긴뜨기 한코 늘려주기예요.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한코더 뜨기. 자, 마지막에 기둥코 위에는 한 코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4코, 6코, 8코, 벌써 10코 만들어졌고요. 다음 단 12코, 마지막 단 14코까지 만들고 올게요. 이렇게 해서 여우 얼굴과 턱이 완성이 됐고요. 이제 이 위를 붙여주고 목도리 넣음 구멍을 넣어주면 어려운 과정은 다 끝이 납니다. 이거 하실 때한 가지 주의하실 게 지금 보시면 단수와 코수가 똑같은데도 크기 차이가 제법 나거든요. 여기는 코를 줄여가면서 떴고 여기는 코를 늘려가면서 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크기 차이가 날수 있어요. 같은 실을 사용해도 이런 크기 차이는 나게 됩니다 저희가 호빵수샘이 만들 때에도 위쪽은 매끈하게 예쁘게 잘 나오는데 뒤쪽은 조금 더 어렵죠 여기는 코를 늘려가면서 뜨고 여기는 코를 줄였는데 코를 줄이는 쪽이 약간 더 크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얼굴이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요거 이렇게 크기 차이 나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대로 놔두시고요 대신에 이 뜨개질을 짧은뜨기로 쭉 붙여 줄 건데 그냥 붙이면 크기 차이 때문에 얘가 한코두코가 분명히 어긋나게 돼요 그래서 먼저 양 끝을 첫 코, 첫 코, 마지막 코, 마지막 코를 잘 맞춰 주시고 나머지 코들도 맞춰 주셔야 되는데 저는 첫 코와 마지막 코그 다음 이제 가운데에 있는 7번째 코와 7번째 코 이렇게 세곳 정도를 맞춰놓고 떠줄 거고요. 이게 조금 자신 없는 분들은 돗바늘에 굵은 실을 꿰서 한코한코 한코 시침질을 먼저 한번 해주세요. 시침질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뜨개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붙이는 거 같이 해볼게요. 저는 세곳 정도만 맞춰 놓을 거예요. 이쪽에 지금 보시면 기둥 위에 있는 이코 아니에요. 이게 첫 코가 아니라 앞에 있는 이게 기둥코가 첫 코거든요. 이 기둥코 첫코그 다음 여기도 첫코 기둥의 머리 이렇게 맞춰놓을게요. 그 다음 여기도 여기 첫코그 다음 뒤쪽도 기둥코 위가 첫 코, 이렇게 맞춰놓고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가운데도요. 일곱 번째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코. 일곱 번째 코 걸고, 여기도 똑같이 뒤쪽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코 이렇게 세곳 정도만 표시해놓고 나머지 당겨서 맞춰가면서 전부 짧은뜨기를 한 번씩 해줄게요. 짧은뜨기 방향 저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여기 턱 쪽에서 시작하고요. 첫코 있죠? 첫코 머리에 그냥 바늘 넣고 이 얼굴 색깔의 실 고리 있죠? 이 고리를 먼저 한번 끌고 나옵니다. 그대로 실 한번 빼주기. 자, 이 상태에서 짧은뜨기 할 거니까 기둥코 사슬 하나를 넣고요. 같은 자리에 같은 자리에. 그대로 짧은뜨기 한코 떠줍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코. 앞뒤로 이렇게 뜨개지 돌려가면서 같은 위치인지, 같은 위치인지 확인을 해주세요. 두 번째 코. 그 다음 세 번째 코. 생각보다 이 짧은뜨기 간격 사이사이가 이렇게 벌어져요. 많이 벌어지는 편이고요. 여기 빈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벌어지는 편이니까 이 다리 위에 정확하게 앞뒤로 찾아가면서 한 코씩 떠서 똑같이 14코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당기지 마시고요. 충분히 높이를 빼서 앞뒤 짧은뜨기로 이렇게 붙여줍니다. 앞뒤 짧은뜨기 그 다음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 해서 총 14개의 몸통 코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방금 만든 14개의 짧은뜨기 코에 한길긴뜨기를 연결해서 계속해서 몸통을 필요한 만큼 떠주시면 됩니다. 전에는 한 45cm 정도를 뜨고, 어, 여기 폭이 좁아지는 부분으로 넘어갔는데요. 어, 요거는 집에서 직접 대보시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목도리나 아니면 착용할 사람 목에 직접 대보시면서 원하는 길이대로 만드시면 돼요 너무 짧은 것보다는 약간 여유 있는 게 나중에 두꺼운 옷 위에 하기에도 더 나을 겁니다 그러면 한길긴뜨기로 한번 몸통 쭉 연결을 해볼게요 한길긴뜨기 뜨는 거는 특별한 요령은 없고요 그대로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가장자리 코만 깔끔하게 잘 찾으시면 되거든요 기둥코 사슬 3개, 뜨개지 돌리고 한코 한코 정확하게 한길긴뜨기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뜨개지를 계속 한 방향으로 돌려가면서 한길긴뜨기 반복해 주세요 가운데는 별로 틀릴도 없고 어렵지 않지만 양쪽 끝에 가장자리 코찾는 것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자리 코는 찾는 게좀 어려우시면 귀찮더라도 마킹을 하시면 돼요 마킹을 해가면서 하시고요 코를 늘리거나 줄이는 곳 없이 그대로 일자로 떠가면 됩니다 수면사로 뜰때이 마지막 끝에 오면 여기를 떠야 되나 안 떠야 되나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넘어갔다가 나중에 보고 틀어진 거 발견하면 많이 풀러야 되니까요. 바로 이렇게 숫자 세보세요. 이게 한 번에 숫자를 세기에 14코가 그렇게 많은 코는 아니거든요. 코 머리를 셀 수는 없지만 손을 넣어서 이렇게 코 다리를 이용해서 코 수를 정확하게 헤아려 보세요. 그리고 끝까지 떴으면 다음 단 넘어가고 코가 부족하면 끝에 코 찾아서 한 코를 더 뜨고 이 과정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더 그대로 반복해서 올려줍니다. 사실 수면사가 코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좀 뜨는 게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이게 익숙해지면 은 수면사 자체가 부드럽고 가볍기 때문에 손이나 뭐 손목 같은 데에 무리가 없이 오래 뜰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 수면사를 많이 모아서 이불도 하나 만들 계획이에요 제가 수면사 이불을 갖고 싶어서 하나 뜰 거거든요 근데 면사 같은 거는 어, 커버 같은 거 하나 뜨려면 손가락도 많이 쓸리고요. 그런데도 많이 쓸리게 되고, 이제 무게감이 있으니까 손목에도 무리가 가는데, 수면사는 그런 무리 없이 이렇게 재미있게, 가볍게 계속 뜰수 있어서 좋아요. 좀 어렵더라도 목도리 하나 떠보시면 감이 생길 거니까요. 한번, 이번에 한번 도전해보신 김에 끝까지 완성해보시고요. 여기 몸통 부분은 원하는 길이만큼 떠주시면 됩니다. 저는 45cm 정도 떴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목에다가 이렇게 재가면서 필요한 길이만큼 완성하고 코 줄여서 꼬리 마무리하는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목도리를 필요한 부분만큼 떠줬으면 이제 여기 넣음구멍 통과하는 이 부분을 폭을 좁혀 줄 건데요 저는 이 부분을 코를 줄여서 뜬게 아니라 뒤에서 1네코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통형으로 두 단을 떠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표현하고 그 다음에는 일정하게 폭을 넓혀서 여우 꼬리를 표현했거든요. 여기 폭 줄이는 거랑 폭 넓히는 거 같이 한번 설명드릴게요. 원하는 길이의 목도리를 완성한 다음에 넣음구멍에 들어갈 부분을 표현할 때에는 이렇게 뜨개질을 맞붙여서 원통형으로 두 단을 떠줬습니다. 그대로 끝단, 여기 마지막 코 뜨고 나서 같은 단의 첫 코를 찾아주세요. 같은 단의 첫 코. 그 다음 그대로 빼뜨기. 마지막 코와 첫 코를 붙여서 빼뜨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둥코를 세우고 한길긴뜨기 두단을 떠줍니다 하나 둘셋 사슬 기둥코 세우고요 한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씩 이렇게 쭉 14코를 떠줍니다. 원통형으로 한 바퀴 뜨고 나면 첫 코에 빼뜨기 그리고 한 단을 더 떠줄 건데요. 기둥코 사슬 3개 세운 다음에 그던 뜨던 방향으로 그대로 진행하지 않고 뜨개지 돌려서 안쪽 방향에서 한번더 떠줄 겁니다. 한 코에 역시 한길긴뜨기 하나씩 그런데 수면사로 뜨다 보면 지금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첫 코를 찾는 과정에서 한 코를 놓치거나 한 코를 더 뜨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부터는 이제 같은 두께로 쭉 뜨는 구간이 지났기 때문에 한코 늘고 주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그렇다고 코를 너무 많이 놓치거나 너무 많이 늘려도 안 되지만 한두 코 정도는 부담 없이 그냥 뜨셔도 되니까요. 그대로 끝까지 진행 한바퀴 해주세요 원통형으로 두 단째 뜨고 있습니다 끝까지 뜨고 나면 역시 맨첫 코에 빼뜨기해서 원통형은 2단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원통형으로 폭을 좁혀준 다음에는 다시 펼쳐서 꼬리를 표현할 겁니다. 꼬리 부분 표현하는 거는 더 길게 하고 싶으시면 길게 하셔도 좋고 더 넓게 하고 싶으면 더 넓게 하셔도 좋고요. 자유롭게 표현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거를 코를 급하게 늘리면 은 생각보다 꼬리가 풍성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했고 제가 이렇게 뜬 코스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여기 펼친 부분부터 꼬리 1단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럼 꼬리 1단 시작합니다. 꼬리 일단도 한길긴뜨기니까 사슬 3개 기둥코 세우고요. 한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씩 14코를 만들어줄 건데요. 방향을 뜨개지 돌려서 반대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그대로 떠주세요. 수면사 가지고 뜨다 보면 지금 폭도 좁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코 놓치기가 쉬운데요. 한코 정도는 꼬리 모양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지만 모든 단마다 그런 식으로 한 코를 계속 놓치게 되면 전체적인 밸런스가 안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뜨시고 나면 첫 코랑 마지막 코에서 꼭 주의를 하시고 자신이 없을 때에는 열네 코가 맞는지 단마다 한 번씩 확인을 해주세요. 이제 거의 다 떠왔고요. 여기만 조금 요 폭이 좁은 데만 지나가고 나면 나머지 어려운 부분이 없으니까요. 요 부분 진행할 때에만 번거롭더라도 코를 좀 헤아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14개의 코를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빼뜨기를 하지 않고 펼쳐주는 겁니다. 펼친 상태에서 꼬리 2단 들어가는데요. 꼬리 2단은 좀 전과 똑같아요. 코를 늘리거나 줄이지 않고 그대로 14코를 한번더 떠줄 겁니다. 시작은 사슬 3개 기둥코고요 그대로 뜨개질 돌려서 이번에는 또 이렇게 반대쪽 방향으로 한길긴뜨기 한코씩총 14개를 넣어줍니다. 요 끝까지 마지막 코잘 찾아서 떠주세요. 꼬리 쪽에서 코 늘림 없이 두 단을 떴고요. 이제 3단부터는 코를 늘려줄 겁니다. 먼저 기둥코 사슬 3개 세우고요. 이번에 코를 늘려주는 거는 얼굴을 표현할 때와 똑같이 기둥코 바로 옆 코에서 여기에서 한 코를 늘려줄 겁니다. 한길긴뜨기 하나하고 같은 자리에 한 코를 늘려줍니다. 그런 다음 나머지 코들은 전부 한길긴뜨기 한코씩 넣어주고요. 얼굴 뜨는 거랑 똑같은 방법이니까 끝에 왔을 때한 코를 또 마저 늘려줄 겁니다. 가운데 있는 코들은 그대로 한길긴뜨기 하나씩 진행합니다. 그런 다음 지금 보시면 요 기둥코 있고요. 그 앞에 한길긴뜨기 한코 있거든요. 여기서 한코 늘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꼬리 3단에서 두 코를 다 늘렸고요. 마지막에 기둥코 위까지 여기까지 꼭 챙겨서 한 코를 떠주세요. 자, 이게 3단이었고요. 3단에서 2코를 늘려서 지금 전체 16코가 됐는데 같은 방식으로 한 번만 더 코를 늘려줄 겁니다. 4단이고요. 기둥코 세우고 뜨개지 돌리고 바로 옆코 뜰때한코 늘려주고요. 나머지는 한길긴뜨기 쭉한코씩 진행하시다가 마지막 끝에 오면 기둥코 바로 앞에서 한코 늘려주고 기둥코 떠줍니다. 그렇게 하면 4단에서 총 18코가 만들어집니다. 요 끝까지 떠주세요. 꼬리 쪽 3단과 4단에서 코를 늘려줬더니 살짝 이렇게 벌어진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꼬리를 폭을 좀 넓혀놨고요.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코를 늘려가면 꼬리가 이렇게 과장되게, 이어 꼬리처럼 되겠죠? 그래서 코 늘리는 거는 이두 단에서 끝을 내고요. 이번에는 코 늘림 없는 단을 떠줄 겁니다. 자, 코 늘림 없는 단은 그대로 기둥코 세우고요. 뜨개지 이렇게 돌려주고 모든 코마다 한길긴뜨기쭉한 코씩 넣어주면 되고요. 마지막 끝까지 한코씩 넣으시면 총 18코예요. 이렇게 18개의 한길긴뜨기를두단 반복해 줄 겁니다. 지금 5단째인 거고요. 처음에 1, 2단은 코늘림 없이 떴고 코늘림 있게 3, 4단을 떴어요. 지금 5단은 코늘림 없이 뜰 거고 6단도 코늘림 없이 뜰 겁니다. 5단과 6단 18코씩 두단을 만들어 주세요. 5단과 6단 꼬리 쪽에서 코 늘림 없이 2단을 떠줬습니다. 그럼 이제는 코를 줄여갈 차례예요. 코를 줄이는 것도 얼굴 쪽코 줄일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기둥코 세우고 뜨개지 돌리고요. 기둥코 다음 코와 그 다음 코두 코를 모아서 한코 줄여줍니다. 그럼 나머지 가운데 코들은 그대로 한길긴뜨기 하나씩 진행하고 다시 끝에 왔을 때두 개의 코를 모아뜨고 마지막 코, 이 기둥코 위에 한코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두코 줄임을 두 단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18코에서 여기 두코 줄이면 16코, 그 다음 단에서는 14코가 되죠. 처음 만들었던 14코가 나올 때까지 두 단에 걸쳐서 다시 코를 줄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코 줄임하고 나머지 단은 그대로. 이게 지금 7단이거든요. 7단은 그대로 양쪽에서 한 코씩 줄여서 16코를 만듭니다. 마지막에 있는 두개의 코를 모아뜨기로 줄여주고 가장자리 기둥코 챙겨서 떠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8단에서도 두코를 줄이겠습니다. 8단까지 뜬 다음 색깔 바꿔서 남은 꼬리 표현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7단과 8단에서 2코씩 코 줄임을 해서 16코, 14코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실 색깔 바꿔줄 거고요. 실 색깔 바꿀 때에는 마지막 코, 요거 한 단계만 풀어서 고리 두 개, 고리 두개 남겨놓은 상태에서 바꿔주죠. 이렇게 고리 두개 남겨서 바꿔줄 색깔의 실로 빼줍니다. 그러면 몸통 표현한 실은 이제 끝이거든요. 이 실을 잘라주시는데 역시 꼬리실은 넉넉하게 남겨주셔야 돼요. 돗바늘을 통해서 마무리할 수 있게 꼬리실 넉넉히 남겨주시고 실 잘라주세요. 그러면 이제 하얀색으로 꼬리 끝부분 표현합니다. 실 색깔 바꾸고 먼저 사슬 3개 기둥코 세웁니다. 그런 다음 꼬리끝 첫 단은 코 늘림이나 줄임 없이 그대로 14코를 한번 떠주세요.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넣어주세요. 코를 늘리거나 줄이지 않고 그대로 한번 뜨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코 늘림 없이 한 단을 떠주세요. 마지막 끝에 기둥코 위까지 한 코를 전부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코 줄임을 해주는데요. 똑같은 방법으로 코를 줄일 겁니다. 얼굴 만들었을 때와 같은 방법이에요. 양끝 코는 그냥 뜨고 그 바로 안쪽에 있는 두 코를 모아서 줄여주는 방법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기둥 코는 일단 세우고요. 뜨개지 돌려주고 안쪽에 있는 두코 모아떠서 한코 줄여주고요. 나머지 부분 한길긴뜨기 그대로. 또 끝에 가서 두코 모아뜨고 기둥코 위로 한코꼭 넣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매 단마다 두 코를 줄여줄 거고요. 지금 14코니까 14코, 12코, 10코, 8코, 6코, 4코. 4코가 나올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계속 두 코씩 코 줄임을 해주세요. 모아뜨기를 반복해서 4개의 코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4개의 코가 남은 상태에서 다시 이걸 한번더 모아뜨기를 반복해서 3코로 만들어줍니다. 하나, 둘, 셋, 사슬 세우고요. 뒤에 모아뜨기 된 2개의 코를 또한번 모아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둥코 위에까지 한 코를 뜨면, 이번에는 코가 3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3개를 만들어 놓고, 이 3개의 코를 전부 모아서 한 코로 만든 다음 끝맺음을 합니다. 한 코로 만들 때에는 기둥코를 2개만 세웁니다. 사슬 2개만 넣고 뜨개지 돌리고, 두 번째 코 모아 뜹니다. 앞에 있는 고리 두개그 다음 마지막 기둥코에도 그대로 앞에 있는 고리 두개만 빼서 고리 세개가 모이면 한꺼번에 빼줍니다 이렇게 해서 끝을 약간 길게 뾰족하게 뺐는데요 뭉뚝하게 표현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전 단계에서 남은 코들을 한 번에 다 모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실을 잘라서 마무리하고 귀 다는 거 보여 드립니다 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귀 만들 때 먼저 시작을 매직링으로 해서 삼각 모티브를 만들 건데요. 원래 이거, 어, 삼각 모티브 할때 가운데 매직링 이렇게 두번 감는 것도 좋은데요. 수면사는 한 번만 감아도 잘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번 감고 시작하겠습니다. 매직링 하나 만들고요. 실 끌고 나온 다음에 기둥코 사슬 세 개입니다. 그 다음, 바로 이어서 그대로 한길긴뜨기 두 코를 더 떠주세요. 하나, 둘. 그 다음, 사슬 세 개. 이걸 세번 반복합니다. 한길긴뜨기 세 개. 한길긴뜨기 3개, 사슬 3개, 마지막으로 한길긴뜨기 또 3개, 사슬 3개. 이렇게 해서 빼뜨기를 할 건데요. 빼뜨기 하기 전에 요거 꼬리실부터 당겨서 매직링 닫아주시고요. 이때 꼬리실이 너무 짧지 않게 약간 여유있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 빼뜨기 합니다. 빼뜨기는 맨 처음 세웠던 기둥코 머리 위에 그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지금 모양을 잡아보면 삼각 모티브가 생기는 거고요. 이 실은 색깔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잘라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거 자를 때도 역시 꼬리실 약간 여유있게 남겨서 잘라주세요. 잘라준 실은 그대로 끌고 나와서 빼주시고요. 이제 이 바탕에 한번더 짧은뜨기를 둘러 줄 겁니다. 짧은뜨기 할 때는 시작 위치가 중요한데요. 지금 꼬리실이 여기 있죠. 이걸 왼쪽으로 놓고 짧은뜨기는 오른쪽부터 시작할 겁니다. 오른쪽부터 그대로 반바퀴를 돌아와서 여기 이 아래쪽을 몸통에다 붙여 줄 거예요. 자, 여기 이쪽 오른쪽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슬이 세개가 있고 첫 번째 사슬, 이첫 번째 사슬을 갈라서 시작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넓은 공간에 그대로 묶어서 코를 주어도 괜찮기는 한데요. 여기다가 주으면 지금 수면사가 두껍기 때문에 색깔이 이 안쪽으로 많이, 그러니까 색을 이렇게 칠하다가 좀튼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최대한 얇게 실을 갈라서 이렇게 반코를 주었을 때이 경계가 제일 매끈하게 예뻐요.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갈라서 주어주세요. 실 갈라서 첫 번째 사슬입니다. 이첫 번째 사슬에 실갈라놓고 그대로 색깔 실 끌고 옵니다. 꼬리실을 좀 넉넉하게 남겨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 사슬 하나.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한 코. 그 다음, 사슬 세 개. 그리고 요번에는 여기가 아니에요. 요첫 번째 코 전에 사슬. 사슬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었는데 두 번째 사슬 건너뛰고 요세 번째 사슬을 갈라서 짧은뜨기 또 해줍니다. 갈라서 짧은뜨기 그 다음 나머지 하나, 둘, 셋 한길긴뜨기 머리에 짧은뜨기 세코 지나가주세요. 그런 다음 사슬 또세개가 있죠? 여기 첫 번째 사슬 갈라서 짧은뜨기 사슬 3개 건너가서 여기 하나, 둘, 셋중세 번째 사슬 갈라서 또 짧은뜨기. 그 다음 한길긴뜨기 머리에 세번 짧은뜨기 합니다. 하나, 둘, 셋. 여기 사슬 또 갈라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요. 빈 사슬 3개 마지막으로 여기 하나 둘셋 중에 마지막 사슬 갈라서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귀가 마무리가 됩니다. 같은 모양으로 귀두장이 준비되면 이제 여우 얼굴에 적당히 위치를 잡고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돗바늘로 달아줄 거기 때문에 이런 꼬리실들은 어느 정도 길이가 여유 있게 꼭 남아 있어야 돼요. 여우 얼굴에 귀를 먼저 위치를 한번 잡아 오시고요. 이렇게 똑바르게 똑같은 라인에 똑바로 붙여도 되고 살짝 이렇게 아래로 붙여 주셔도 귀엽습니다. 마음에 드는 방향으로 해놓고요. 가운데 위치를 잘 잡은 다음에 시침질을 한번 해놓거나 마커링 한두 곳을 걸어서 표시를 해 놓고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우가 지금 여기가 14코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일곱 이쪽도 일곱 일곱 코씩 나눠 놓고 위치 잡아 주시는 거예요. 위치 잡아 놓고 나서 돗바늘에 먼저 얼굴 색깔의 실이 색깔의 실은 바느질을 좀 못해도 티가 나지 않거든요. 이 얼굴 색깔의 실 이용해서 귀와 얼굴을 튼튼하게 한번 붙여줄겁니다. 바늘에 실부터 깨주고요. 위치 잡아줍니다. 얼굴과 귀를 달아주는 건 그냥 감침질로 할 건데요.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감으로만 그대로 바느질을 할 거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꼭 위치 정확하게 계산해서 잡아주셔야 돼요. 바늘을 얼굴 쪽으로 한 번. 그 다음 귀 쪽으로. 이렇게 실이 통과하고 나면 잘 보이지 않아서 이거 뜯기 어렵거든요. 위치가 틀어지면 안 돼요. 얼굴 한 번, 또귀한 번. 감침질 할 거예요. 얼굴 한번, 귀 한번, 왔다갔다 하면서 얼굴과 귀를 튼튼하게 달아줍니다. 마지막은 뒤쪽에서 끝을 내고요. 남은 꼬리실은 뒤쪽에서 숨겨주시면 돼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달아주시는데 여기 흰색 실도 남아있거든요. 우선은 얼굴 색실을 이용해서 튼튼하게 달아주시고 이 흰색 실은 잘못하게 되면 이런 대로 튀어나오게 되면 표시가 날수 있으니까 최대한 얇게 조심해서 바느질 해주시면 됩니다. 흰색 실 있고요. 아까 이 얼굴 색실 할 때에는 제가 그냥 이런 식으로 떴거든요. 근데 이 흰색 실은 바로 귀 밑으로 그대로 넣어주시고 그대로 위로 그리고 바로 아래로 밖에서 티나지 않게 최대한 주의해서 달아주세요. 양쪽 귀 모두 위치 잡아서 예쁘게 달아주세요. 귀를 예쁘게 붙여줬으면 이제 눈 표현하고 여기 코만 매끈하게 정리해주면 되는데요. 어, 지금 돗바늘을 사용했으니까 지금 이거 꼬리실도 한번 정리를 하고 지나갈게요. 제가 꼬리실을 계속 길게 남겨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부분 꼬리실이 저도 좀 짧게 남아가지고 어, 좀 빠듯하게 완성이 될것 같긴 하거든요. 꼬리실 남은 거 정리하실 때 보시면 분명히 실이 색깔이 바뀌게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좀 매끄럽지 않게 먼저 실의 색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도 지금 까만색이 이렇게 드러나 있죠. 이런 것들을 꼬리실을 이용해서 좀 감춰 가면서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실이 다 갈라져서 지금 돗바늘에 실을 깨서 이거 정리할 때 이렇게 튀어나온 색깔 부분들을 이렇게 감싸서 감춰주시는 거예요. 몇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수면사가 두껍기 때문에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면 거의 다 감춰지거든요. 이런 부분들 드러난 부분들을 이렇게 감싸서 감춰줍니다. 지금 실이 짧기 때문에 세번만 돌아갈게요. 이렇게 해서 드러난 밑부분 색깔을 감춰주고 남은 꼬리실은 똑같이 안쪽으로 잘 숨겨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코 부분을 예쁘게 만들어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까만색 털이라 잘안 보이는데 제가 영상에서 네코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코가 저는 지금 이렇게 세코예요 워낙 두꺼운 실이라 저는 세코를 만들어 놨는데 요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꼬리실 역시 이용합니다. 꼬리실에 돗바늘을 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줄 거예요. 지금 이세개의 다리를 갈라서 지나가는 거예요. 실이 이렇게 통과하게 갈라서 지나가게 합니다. 이쪽 한번, 그리고 살짝 당겨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또 한번 또 갑니다. 이걸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줄 거예요. 실이 좀 짧아지면 코바늘로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반대쪽에 또 꼬리실 있죠. 이 꼬리실도 마찬가지로 돗바늘에 꿰서 똑같이 이코 부분 정리하는 데 사용을 해주세요. 여기는 이 까만색 위를 이 흰색 실 위를 덮어가면서 사실 이 부분은 턱 부분이라 밖에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기왕이면 그냥 덮어서 좀 이렇게 당겨주고요몇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남은 실은 적당히 또이 안쪽에 요 안쪽에서 잘 숨겨주세요 검은 실이라서 이런 쪽이나 이쪽으로 숨기게 되면 밑색 드러나니까요 이 까만색 코 부분에서 잘 숨겨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코를 정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눈과 수염 정도를 표현하면 되는데 수염은 뭐꼭 달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고요 눈도 이렇게 인형 부자재를 이용해서 그대로 편하게 눈을 표현해 주시거나 아니면 돗바늘에 검은색 실을 깨서 자수로 표현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이제 선택하시고요 마지막에 수염 같은 경우도 검은색으로 하면 제가 잘안 보여서 흰색 실로 보여드릴게요 수염이 있으면 좀 지저분해 보이거나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취향에 따라 하시면 되는데 검은색 실, 이 검은색 코 있는 부분에 바늘 넣고요. 실 당겨 빼고 이 고리 쪽으로 두 가닥 실다 같이 당겨서 스킹하듯이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묶어서 적당한 위치에 두 가닥 정도 수염 너무 많이 만들면 지저분하니까요. 두세 가닥 정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여우 목도리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